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이병와 오늘 드디어 50강 중에 마지막 스윙 레슨 시간입니다. 와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당일날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스윙이 마지막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옥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셋업 형태가 있다. 처음으로 제시했죠. 아마 이런 셋업의 명칭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옥스윙은 하이브리드 셋업의 형태를 취한다. 어떤 셋업과 어떤 셋업의 조합이죠? 컨벤셔널 스윙 형태의 셋업과 사이드 블로우 형태의 셋업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중간 모습을 채택한 것.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셋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윙 레슨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연습 방법은요. 여러분들에게 체력도 비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열정도 비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연습법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못 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방법을 차근차근 실전 연습처럼 보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에 대해서 이미 뭐 지겹도록 귀 닦지 않도록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셋업을 배웠고 접어 펴, 접어 펴가 이병호 골프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하이브리드 셋업, 지지난 시간에 접어 표를 배워서 친다, 접어 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과연 실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어떤 형태일까?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 회원님들께도 꼭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칠수 있는 거리, 즉 내가 정말 세게 쳤을 때 나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0m라면 한 4분의 3 정도 거리만 생각하시면 을 돼요. 제가 250m면 저는 한 200m 언저리쯤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도 좋고요.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셋업하고 뭐 넓혀도 좋고 좁혀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윙 크기가 그냥 좁게 쓴 스윙, 그 다음에 미들 사이즈, 그 다음에 빅 사이즈, 라지 사이즈로 들어간다면 그 형태를 일단 만들어 놓고 치는 건, 저는 약간 라지 사이즈로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 180에서 200 정도. 접어, 펴.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괜찮네. 딱200 정도가 나가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우측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날 컨디션이 우측으로 밀리는지 아니면 당겨지는지를 또는 띄워지는지 깔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딱 보고, 접어, 펴. 아까는 이제 밀었으니까 살짝 당겨봤겠죠? 그러니까, 어, 컨디션 나쁘지 않네. 이 정도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도 좋지만, 그냥 건성으로 접어. 이런 식으로 딱 보기도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타존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측정할 수 있고, 우측으로 밀리느냐, 당겨지느냐, 정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여러분들의 몸상태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지나치게 우측으로 공이 자꾸 밀리는 것 같으면 제 스탠스에 비해서 상체가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럴 땐 바로 몸을 좁혀요. 좁힌 상태에서 접어 펴 형태를 하게 되면 우측으로 밀리다가 도싹 들어오는 이런 밸런스를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왼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넓게 세우고 쭉 이런 식으로 밀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라인까지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공을 쳤는데 공이 너무 낮아요. 접어! 이렇게 쳤더니 너무 낮아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윙 형태는 바꾸지 말고 스탠스만 넓히게 되면 똑바로 서 있던 이 어깨 약간 기울었긴 하지만 넓게 쓰면 더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다 태워서 접어! 치게 되면 공이 의도하지 않아도 쭉 올라가는 형태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어 펴를 할때 여러분들이, 아유, 뭐, 연습할 때는요, 딱 셋업, 하이브리드 셋업 만들어 놓고 접어, 펴. 그리고 지금 왼팔 접어져 있죠? 왼팔 접어져 있는 건 제가 접은 게 아니라, 스윙 크기가 작으니까 굳이 뻗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넓게 하면, 어때요? 접어, 펴지죠?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좁게 서 아주 팔 펴려고 하는 공간이 없는데 팔이 어떻게 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스윙이 넓으면 당연히 팔은 펴지고, 스윙이 좁으면 팔은 좁아진다. 그래서 다시 접어, 펴. 이렇게 해서 내 밸런스를 이제 한 150m에서 200m 정도 선에서 이제 잡게 됐어요. 그럼 이제 세게 치잖아요. 세게 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법을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접어, 펴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죠. 근데 접어 펴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빡 터지는 빡 터지는 빡 터지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상태에서 네. 접어 펴 이건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펴 구간만 힘을 딱쓴 거예요. 그랬더니 거리가 어, 249.96 나왔네요. 똑같은 크긴데. 아까 막한 180에서 200 놀다가 다시 허허 실실 작전. Fly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자, 갑니다. 천천히 드는 아우 귀찮아. 아, 돌려 돌려 하다가 순간 빡! 그립을 더 세게 잡으면서 치는 이러한 순간 회전력, 순간 코일링의 파워를 만드는 연습을 할 때는 시종일간 세게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접어, 펴, 이 정도만 툭툭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립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게 놓여 있거든요. 그립이 놓여 있어요. 뭐 아니, 세게 칠거 아닌데 뭐하러 그립을 세게 잡아요. 그렇죠? 또 헐렁헐렁하게 잡고 스피드가 안빠른는데 뭐하러 세게 잡아요. 접어, 펴, 이 정도로만 가요. 그럼 그때는 그립이 되게 굉장히 연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 여러분들이 세게 쳐야 되겠다면 하 여기서부터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치는 순간 빡 잡아버리면 아, 아 졸려. 음 근데 좀 세게 쳐볼까 할때 잡어 펴할때딱 잡는 양력을 보면 완전히 막 단단하게 잡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살짝 탑핑이 났지만 그래도 한236 정도 좁은 스윙에서 아우. 아 순간 힘만 좀 써야 되겠다 할때 그림만 꽉 잡는 거죠. 접어. 자, 이번에 임팩은 좋았는데, 약간 밀렸네요. 그러면, 거리를 보면, 한240 정도 나갈 것 같아요. 240? 이 정도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의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 강, 중, 뭐 이런 거, 중, 강, 약, 중, 뭐 강, 양, 중, 강, 양, 약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급으로 많은 연습을 하셨을 때 이렇게 세게 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코스는 짧은데 그 홀이 상당히 짧은데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여기에서 툭이 정도로 칠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실전에도 중요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연습법입니다. 이건 사실은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만 레슨 한 타임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레슨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처음에 그 지진한 시간에 드렸던 접어 펴. 그리고 하이브리드 셋업. 그리고 오늘 접어 표와 하이브리드 셋업을 접목한 연습 방식에 대해서 이세 편은 지속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아, 골프 스윙. 이 병호가 약간 옆으로 그냥 보고 접어 표만 하래. 그럼 옥 스윙으로 해 갖고 우측으로 하다가 가운데로 들어온대. 젠데 실제로 들어와. 실제로 들어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접어 표 했는데 우측으로 밀렸어요.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코킹을 하니까. 이 수직 영역에서 수평 영역으로 들어오면 뒤집어져 있던 이 클럽이 바로 서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트러블 슈팅 격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세 가지를 계속 돌려보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속적으로 재밌는 내용이 나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좀만 참자고요. 50강까지만 가면 여러분 퍼팅까지 딱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